아, 아, 의사소설가는 애들, 애들을 만나봤는데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딴거 하겠습니다. <웃음> 왼쪽으로 바로 빠졌네. 무의네요 무의 나쁘지 않긴 해 근데 뭐야 소설바인데? 뭐야 아 무의 따라갑니다 소설가보다 무의가 낫지 어? 어게이드 뭐야? 어 게이득이 되고 초반상황 Not bad. 아 실수? 어 n o 한 바퀴 돌고요. 마무리가 됩니다. 안 내리면 죽고요. 오, 오, 얌 얌친들 죽었나? 얌치네. 공군? 오씨, 공군이 뭐 있어? 이거 투자가 했던 거 아니었어? 약간 좀 무섭네요 애들 빨리 구출하도록 만들어 줍시다 어 뭐야 바로 구출 때려버리는데 어, 어떡할건데 어떡할건데 그냥 어떡할건데 그냥 얌치 <웃음> 총 믿고 그냥 9시 들고 왔다가 얌치 해버리기 <że 먹고 keyboard dostępu> <SUV> 얘들아, 응, 음, 꺼져라, 제발, 부탁이다. 아니, 의사랑, 소설가 좋아? 왜으라고 그냥. 나야싸움에서 그냥, 뒤집는 건데, 응? 웃으라고, 그냥. 응? 뱀. 아, 뭐야, 뭐야, 핑, 뭐야, 핑, 뭐야, 어, 핑, 핑, 핑, 핑, 아니, 핑. 야이, 핑, 핑아. 웃으라고, 그냥. 왜으라고 그냥. 자, 다 조사버리면 그만 아닌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집중할게. 아, 약간 너무, 너무 방심했어 이건. 대다들. 한, 참았구 자, 이거는 한 명만 날리면은 애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애초에 애들이 하는 전략이 뭐냐면은, 두 명이서, 한 명이가, 어, 한 명이 죽으면은 두 명이서 커버한다는 전략인데, 아, 그런거 보다.. 그런거 보다도 의사나 소설가가 어그로가 됐을때가 제일 강력한 조합이거든요 이렇게 다른 애들이 어그로 걸리면은 약해지죠 어. 일단 오르골 날아가고 그래서 그거를 노리면 됩니다 얌 방안 안에는 없네요 치료하는 아! 공군이 뭐야 거기서 뭐야 공군이 어, 어디서 뭐하는 거야 스키 아무지게 만들어가지고 한대 맞았죠 한대내리도록 유도해주고 이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내래 50% 채워주고 50% 채워, 채워주고 한대 아.. 상관없다 4초 때 쳐요 왜냐면은 바로 향이 들어오는 지점이라 마무리. 그리고요. 지금 가자, 얘들아. 니들은 안 되겠다. 지금 가자. 음, 지금 갈 거야. 지금 갈 거야. 지금 갈 거야. 어, 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어쩌라고. 할 거야. 아, 잠깐만, 이거만 아, 얌치 할 거라고? 오케이. 얌치 한번 해보자. 뭐, 어. 얌치인데? 얌치인데? 얌치! 어, 얌치, 어떡할 거? 얌치! 얌치! 그냥 의사에서 소설가로 바뀐 거밖에 뭐 없죠. 근데 의사가 또 좋은 게, 어, 치료가 된다는 점이지. 근데 그거 아세요? 어차피 아홉시니깐인데 <웃음> <들인대. 웃음> 어떡할건데 아.. 어.. 회독기 켜지네 아혹시구철로뭘 해볼까나 맛있는 스파게티나 먹어봐야죠 오오 맛있는 스파게티어해독기 떨린다 얘들이.. 야, 이러면 되죠 어차피 잠식이 됐으니까 여기 하고 내려가면 은 깔끔하게 아마 우리가 된다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미친 으쒸 의사 어디갔어 뭐야 여기 없나?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아앗 뚝빼기 그냥 뭐해, the... the... the... the... the... what... hmm. 병. 아니, oh. 병. 명... 병신 yeah. 병신... 병신 병. 병신... 아 병. 병, 형신이야, 병신 <놔람> 이 새끼야? 병, 형신이냐고. 야! 가... <놔람> 병, 형신이야! 병, 형신이야. 와, 병, 형신인가, 진짜 나? <놔람> 뭐하냐? 이...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놔람> <놔람> 뭐, <뭐야>. 뭐, 뭐, 뭐, 뭐, 뭐, 뭐 하세요? <놔람> 아니, 뭐, 뭐, 뭐해, 진짜, 나? 아니, 뭐, 뭐 하는 거야, 나? 아, 나 이해가 안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아, 아, 지금. 어, 아, 모르겠어, 나도. 아, 진짜 병형신인가 보다, 나는. 와, 진짜 충격과 공포다, 내 실력. 뭐, 뭐, 이런, 뭐 이런, 이런, 이런 애가 다 있냐? 아, 잠깐만. 손발이 다덜 떨리는데, 지금? 어. 하하, <웃음> 일로 와, 이 새끼야.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어, 넘기, 어, 넘기, 어, 넘기기. 자, 스킬을 벗거라. 옴, 염염염 뉘, 한데한데 맞고 가야지, 임마. 어디 그냥 갈라고. 응? 난 공짜로 안 줘. 아, 잠깐만. 야, 혹시, 야, 욕심부리지 마. 잠깐만. 뭐 하는 거야, 나? 아, 그래. 공군 잡아. 안전하게 하자. 어, 안전하게 공군 잡겠습니다. 괜히 또 뭐, 소, 소설가 잡는다? 음, 그냥 뭐지그리 뭐지 하지 말라구요. 공군 자꾸 끝내, 어. <놀람> <놀람> 공군 자꾸 끝내, 이거. 어, 잠깐만. 나는 욕심쟁이거든, 그냥 가거든, 욕심쟁이 라 그냥 가거든. 욕심 그냥, 어, 가득 구대 그냥.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 잠깐만요. 욕심은 스 지랄 그냥 거져오 그래야 돼요. 하지 말요 한번 봐 주세요. 오, 오, 오, 오, 일어나기 못 하죠. 진짜 아 의사 1등 소설가 1등. 나어마시고 아우, 너무 아있는데 그냥. 음. 어, 이게 바로 1등급. 어, 1등급인가? 혹시 한우, 사람들이 한우를 먹는 이유가 있어? 너무 맛있는데.